이어서 국제표준기구 스텔라 그리피트 의장님께서 식별자 표준 저작권 관리를 위한 활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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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의 이런 모습은 ISBN과 ISBN과 관련한 방대한 메타데이터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식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SBN의 유지케이스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지케이스는 공공대출권과 관련된 유지케이스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이 방식을 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데는 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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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한 전체 비용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국립도서관의 대표적인 샘플이 있고 이 샘플의 통계를 내서 모든 도서, 오디오북, 이북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요. ISBN에 따라 대출횟 수를 집계해서 지불합니다. 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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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저작권자를 찾고 또 그들의 저작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국제적인 표준식별자를 사용함으로써신뢰성과 공신 력을높일수있습니다 이제 제 남은 발표 시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식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